보통 제가 알기로는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믿, 믿어야 될지. 예, 네, 근데 수치가 말해주거든요. 저희가 정화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맥달 만에 8.1에서 6.5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원래 이거 당하 효수선 알다시피 4에서 6이 정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 거의 기적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 이 5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농수산TV에서는 지금 요거 두 박스면은 1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2 플러스 1 가격으로 네.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 있으니까 당아수가 보물이 됐어요. <웃음> 다른 건다 버렸도 이걸 안 버렸어. 아이고, 진짜 빈 병도 안 버리잖아. 저기 <웃음> 사 <있는 거>. 어? <웃음> 어머니 이게 특히 좋으세요? 네, 예. 너무 좋아요. 예. <웃음> 지금... 신이 주신 물인 것. 같아. 아 신이 주신 물이다. 야.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그는데이 물은 신이 <웃음> 주신 물이다. 지금 회사 사고 계신 일이? 아 제가 미원바이오 대표이사입니다. 아 미원바이오 대표시면 네. 이당아수 네. 이당화수를 만드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본인이 당뇨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당뇨로 고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한 10년 됐습니다. 당뇨 10년? 예. 네. 과거에 10년 전에 당 수치가 높아서 당뇨병 환...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점진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당화수 아, 언제부터 드셨어요? 아 작년 7월이니까 한 10년 시간이에 예, 됐습니다. 당화수를 드시기 응. 응. 전후 몸의 응. 변화가 없습니까? 어 당화수를 먹기 전에는 좀 그게 당뇨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피곤함이 좀 있고 나른하고 또 무기력하다랄까요?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당하수 먹으면서는 그런 면이 많이 줄었어요. 155? 155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 조금 높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0분 전에 김밥하고 오뎅을 먹었는데, 어, 수치가 평상시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요. 당하수 마시기 전에는 제가 100, 공복당 150에서 160이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130, 120대 후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당하 혈색소의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2021년 말에는 8.1이었거든요. 작년 초에 종합검진 받았을 때 7.5, 작년 후반기에 6.8, 금년 초에 6.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당화 혈색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아. 네. 자, 그러면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 도어야 될지, 예, <웃음> 네, 근데 수치가 말해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정확검진 받았는데, 이 추세라, 대로라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주 놀라운 음료수예요. 약은 안 되세요? 약은 제가, 약 처방은 뭐, 받아서 맛이 꾸준히 먹고 있는데, 당수치 관련된 약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6개월마다 떨어진다는 게 가장 한 겁니까? 그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화혈색소라는 걸 먼저 근본이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에 보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면역에 관계되는 거고 적혈구라는 건 우리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는 게 뭐냐면 적혈구에 붙어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 헤모그라빈에 보통 이제 산소나 철분이나 이런 게다 붙어져서 운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당이라는 애가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에 당이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현장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붙어버리면 피가 늦게 흘러요 혈관과 혈, 혈액의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합병증이라는 걸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 합병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 때문에 세조 당뇨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는 합병증에 일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떨어져요. 한번 붙었다 하면. 그리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갔다.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 봐야죠. 우리 몸에 어떤 합병증들이 생깁니까 가장 심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백내장. 백내장. 어,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합병증 걸리면 가슴무성기의백내장그래서 그러니까 앞을 보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발가락을 잘라가는 현상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 그게 끝까지 세고까지 피가 안나서그렇죠 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절단으로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피에 당이 묻어있다 어. 그게 이제 우리가 당화혈색소로 부르는 거죠 그거는 약으로 막못떨어집니다 거의 힘들죠 한번 몸이 고정돼 있는 건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화수가 들어가서 우리 혈액에 당이 붙기 전에 미리 우리가 붙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당화수에 있는 아이이 붙는다든가 철분을 붙게 만든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국 당이 붙는 거를 절제를 지켜버리는 거죠 이분께서는 몇달 만에 8.5에서 6.5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원래 당화 혈소성 알다시피 4에서 6이 정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 거의 기적에 봐야 된다는 거죠 혈관 내에 일단 첫 번째 염증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는 어 당이 붓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미네랄들이 먼저 붓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소량 미네랄이지만 그 미래량이 4%를 갖고 우리의 모든 효소 반응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 그럼 이건 건강기게 쉽습니까? 아니죠 혼합음료죠. 음료니까. 그냥. 네, 근데 어, 처음에 개발은 사실 기능성 제품을 개발을 들어가려다가 기능성 개발 들어가니까 원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기능성 제품을 허가받은 공장에 생산하다 보니 이게 원가, 병값만 1 2 5 0원 올라가서 일단 소비자 가격 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혼합음료 신청한 거지. 기능만은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제품입니다. 백시네요 111... 따 얼마 드신 거예요? 이거로 제가 한병반 정도 음. 네, 마셨습니다 지금? 네. 마셨더니 지금? 155에서 111로 15. 예, 약 30분 만에 음. 예. 여러 각도에서 뭐 당화수 마셔서 당화 혈색소 떨어지고 당수치 떨어진 것도 느꼈지만 오늘 특히 당수치 하락이 아주 속 와닿네요 음. 네. 당화수를 통해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고 또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저희 한국농산TV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찾아다니면서 당뇨 환자들의 어떤 이 수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또 한국농산TV 시청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당뇨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이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당하수라는 네, 혼합 음료인에도 불구하고 네, 혼합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당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네.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를 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보여주고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이당하수 당뇨로 고심하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당뇨가 염려되시는 분들 애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물입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